you oh. 가만 하나요? 네. 아 맞다 이거 주인국 바뀐다면서요? 네 바뀌어요 사장님 이제 피시안 해요? 전 이제 안할것 같아요 형님 나만 하나 해주세요 요새 사람 많이 안 나요 기간이 모두 안요 사람이 n 요 <웃음> 아니 난 처음에 o 아 t 씨가 맨날 여기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사연이 n t know. I don't k 못해다네 지금 가던 길인데 오늘 중에 오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니까 아... 이거 놓치고 싶지 않으면 얼른 와요 지금 당장은 그만큼 돈이 없어요 아우 세 얘기는 나도 들었지 아... 내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얼른 오시구려 에 어디 내허리 에이 탈거산 아... <놀람> 是啊是食了都好好我是啊啊是啊啦啊是在是啊<笑死 sigue sigue Orlando> <笑95> <笑 avoir> Thank to... you. 오셨네요? 어, 어떡하지? 어 아, 뱀는거 아, 처음이네요. 어릴 적 사진 본 적이 있는데. 아, 전... 아, 애 아빠가 퇴근 전에 오실지도 모른다고는 했는데 아, 그래도 이렇게 빨리 오실 줄을 몰라서. 아, 내 정신 좀 봐. 들어오세요. 아, 들어오세요. 아, 제가 너무 마음의 준비가 안돼 있어서. 아, 근데 지갑은... 들어오세요. 잠시만요 남편한테 전화 한통 할게요 도착하셨다고 편히 계세요 <목소리> 정말 남편도 금방 올 거예요 오늘 일찍 퇴근한다고 했어요 근데 저 그이한테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실래요? 도착하셨다고 제가 실수로 핸드폰을 모래 빠뜨려서 <웃음> 어 일어났어? 이리와 인사드려 아빠 친구 보내셔 얘가 영희예요 <웃음> 여섯 살 언니 만지세요 커피 한잔 드리겠습니다 그집 애들은 몇 살이에요? 설탕 넣어드릴까요? 한 솟갈 두소갈 이것도 좀 드세요 응. 계란후라이 좋아하세요? 네 외투라도 좀 벗으시지 미국에선 언제 돌아오신 거예요? 회지어 주세요 응. 호텔은 아니요, 저 일이 좀 있었... 저기에다가 예쁘게 담아주세요 아 근데 아까 현관 벨 소리를 못 들은 k 같은데. I know. I know, I k n 드릴까요 그렇죠 아, 그 사람들 때문에 여기 보안이 안 돼요 한 숟갈, 두 숟갈? 엘리베이터 버튼은 카드가 없으면 누를 수가 없는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탄. 아, 제가 수퍼에 가려고 <웃음> 누구세요? 네, 도장입니다전출 입장 확인하셨습니다 네네 김영님 씨 사시는 거 맞나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직접 물어보셔야죠. 아, 네. 주소지가 이쪽으로 돼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집에 동생이 랑는 약속이래요 아빠한테 비밀이에요 아, 핸드폰을 물에 빠뜨려서 아, 손님 접대한다고 또 긴장한 거야? 아니요, 친구만 왔어요, 알죠? 벌써 왔어? 네 아, 근데 그 사이에 있다면서요? 어, 어 둘, 둘그 사이에 무슨 일 있었나? 왜? 혹시 어려운 부탁이라도 하러 온건가 또, 또, 또 앞서 간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 대접이나 잘해. 네. 이제 이름이 뭐야? 유니. 유니? 아 유니콘 유니. 안녕 유니콘. 이건 내가 제일 아끼는 인형이. 어. 아 그래? 동생 태어나면 줄 거예요. 제일 아끼는 인형인데? 난 진짜 진짜 좋은 누나가 될 거예요. 남동생이요? 꼭 그래야 해요 왜? 힘들고 누나 말도 잘 들으니까요 아... 음... 음... 음, 아파요 병원 가서 수술해야 되겠다 아저씨가 고칠 수 있어요? 아저씨 사실은 옛날에 장난감 만들던 사람이야 에 어, 아저씨 딸 엄청 좋겠다 아저씨 딸은 하늘나라가 있어 왜요? 넌안넌안넌안 음. 이영 누구세요? 누구시장일까요? 아, 꼼짝 말아요! 움직이지 말라고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니야 아, 여보세요 김수아일혜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기... 지금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잠시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신고자분, 위치가 어디시죠? 신고자분, 위치가 어디시죠? 여보세요? 다시 봐줘요 그래서 길에서 떨어진 지갑을 었어요 그걸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어요? 말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희가 한 번. 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그 이름. 어, 괜찮아? 어? 아저씨가 형 아니야? 아저씨 딸이 하늘나라에 있대. 아이가 너무 예뻐서 그만.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나 택시 타서 바로 갈게. 어, 그 사람 아직도 있어? 그 사람 그런데 누구야? 내가 착각한 거예요. 아, 아무튼 천천히 와요. 여기 가세요. 남편 오기 전 빨리 가시라고요. 지갑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 못본 걸로 할래요 수리야 반갑요 다음에 또 보자. 그래, 많이 쉬었지 그렇게 됐어 뭐야, 벌써 과정된 거야? 오, 축하해, 잘 됐네